자, 사랑하는 사님들 안녕하십니까. 잡사입니다. 저는,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, 아, 일본 도쿄입니다. 제가 여기, 그, 정말 홍어, 이런 거 못지않은 일본에, 그, 먹을 때 굉장히 어, 냄새가 고약하다는 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,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, 어, 주문을 했어요. 쿠사야, 쿠사야고, 요 갈고등어를, 자, 그 양념을 해가지고, 이제 살짝 그 숙성을 시키는 그런 음식인데, 이, 그 양념이요, 그, 한번 쓰고 가는 게 아니라, 한, 거의 백 년, 0 년, 거의, 예, 네, 백년 네, 되도록 계속 그 같은 양념으로 해가지고, 어, 좀, 버무려서 이렇게 또 숙성을 시킨다고 해요. 그래서, 좀, 이, 먹을 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음식이라고 하는데, 요거를 한번 제가 좀 먹어볼 텐데, 지금, 한 밖에 나가서 혹시 안에서 먹어도 될지, 향을 한번 밖에서 까보고, 괜찮을 것 같으면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잠시, 예, 네, 밖에 한번 저랑, 네,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밖인데 한번 네.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일단 오 이렇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맡으면 냄새가 좀 나는데 여기까지 아, 나는데요? 아.. 주황색 같은데요, 것 같은데요? 허수기의 진짜 아수고, 뭔 약간 조마조해서 살짝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, 일단 음식이니까 저는 이 음식 자체로 해가지고 한번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?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름 깊은 풍미가 있어요. 코일로딱 올라오는 특유의 향이 있어요. 음, 고거랑 비교했을 때 달라 아예 계열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아이고 니 어, 홍어랑 너무 달라 홍어는 집에서 환 이런 게 올라오는 것도 있 죄송합니다 음식인데 분명 이거 즐기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부분들 중에 죄송한지만못 <웃음> <저는> 먹겠어요 <웃음> 장신이고 열었을 때난 냄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난지 않아 보데 가까이 됐을 때 냄새가 많이 난 건데 아주 오기가 나가지고 한번더 먹어볼게요 아, 먹을 많이 씹을 때또괜찮은데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음, 말린 고등어 느낌 음, 짭짤한 맛. 으 살면서 처음 맡아 본양이야 아니 아니 이게 씹으면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좀그아 음식이다 음식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싹 넘어가야 되는데 안넘어 가 보겠어 제가 방금 먹고 어, 구토를 할 뻔했던 이 쿠사야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쿠사야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토치로 해가지고 살짝 불맛을 입히면 원래 더 먹을만 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볼까 합니다. 이거를 두 개를 샀다가 한국에 가져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올때 가져왔습니다. 한국으로. 제가 어 일본 토쿄 어웨이에서 어 먹는데 좀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홈에서 하는 경기니까 저한테 좀더 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이 냄새가 지금 밖으로 그세어나가면 저는 와이프한테 뒤져요 진짜 이거를 토치로 해가지고 조, 어, 조지면 괜찮대요 어 뭐야 이거 어, 토치 해야 한대 야야 이러지마 고고는 응. 그걸로 아 맞네 그게 있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약간 불을 살짝 입혀가지고 먹으면 먹으면하다고 해요 음아 진짜 음 아... 불을 펴서 먹으니까 진짜 괜찮아요. 아, 아... 이까지 그 껍질, 아유, 그게 홈 그. 아이 글쎄 홈에서부터 해야 돼 홈에서부터 해야 돼 홈에서, 홈에서. 아왜 일본이 가니까 좀좀 그래서 그랬지 예. 까짓 그러니까 아유 참네 예. 아이고 아이고 이거 떨어진 아이고 아이고 어, 어디가 떨어진 아이고 에헤이 3초 지났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예예 아유 하나 더저 충분히 해칠 수 있었는데 예 요거 지금 어 어, 떨어진 3초 이상 된 거는 먹으면 안 돼요, 바닥에. 한국 오니까 확실히, 아유, 기가 살아가지고, 아, 확실히, 음, 잘 먹을 수 있네, 아. 잘 보관해서 돌아가겠습니다. 자, 쿠사야 먹는데, 성공, 아. 이로써 잡사는, 어, 못 먹는 음식이 없어졌습니다, 음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